오늘은 에어로폰 설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톤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기를 접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낯설어서 악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려보면 톤이란 음색을 말합니다. 음의 색깔입니다. 색이 눈으로 보여지는 색이 아니라 느껴지는 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악기마다 음색이 다르고 사람마다 목소리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그 다름을 구분해 낼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그 사람은 목소리 톤이 높다 저 사람은 목소리 톤이 좋다 라고 얘기하면 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빨리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목소리 톤, 악기의 톤이 톤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악기에서 음색을 바꾼다 라는 말은 톤을 바꾼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음색, 톤이 많은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골라서 쓸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요 에어로폰에도 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음색 하나하나마다 조성이나 음색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불어보고 들어보시면서 톤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톤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톤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색은 두 가지 버튼이 동시에 눌려야 바뀌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같이 눌러보면서 음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우측 세모 버튼을 눌러줍니다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세모 버튼을 눌러줍니다 반복하면서 마음에 드는 음색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버튼을 눌러야 음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좌우 버튼만 누르면 음색이 바뀌지 않으니 꼭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